색상의 SM5 노바 차량이요. 어두종인해한 차례 입구에만 제품 광원 자체가 너무 어두워 브라비오 터미네이터로 교체하는 게있습니다 입구 칸델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LED가 맞나 싶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칸델라가 나오네요. 준비한 제품은 브라비오 터미네이터 SP입니다. 브라비오는 크게 BP와 V1 그리고 SP로 나뉘는데요. 터미네이터 SP는 V1과 비교해 조금 더 높은 루멘, 제품 보증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점이 특징입니다. 브라뷰 LED V1에 대한 작업 영상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미네이터와 같은 자기인증 LED는 프로젝션 타입과 동시에 4등식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인증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더스트캡을 탈고 기존 LED 제품을 제거합니다. 브라뷰와 비교해 뭔가 주렁주렁 많이 딸려오네요. 신품을 장착합니다. H7 타입은 브라켓 고정 클립이 있어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탈부착을 할 경우 클립을 잃어버리기 딱 좋거든요. 전원을 인가후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밝고 시원한 LED라도 조사각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제조사가 의도한 밝기를 10분 발휘할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선행차량 및 맞은편 차량에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사각 조절은 꼭 기본입니다. 차량 등록증에 인증 스티커 부착 및 전산 등록을 마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 제가 직접 해드리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 SFI 커뮤니터 SP 장사기였습니다. 조사각 조절과 보기는 동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